환경위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시험 일정을 잠시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2021년 8월 31일에서 9월 7일 위생사 제43회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시험장 공고는 10월 20일 날 나올 것이고요. 시험은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11월 20일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12월 8일에 나온다 시험 장소는 여러분들이 뭐 서울부산 대구 광주 등등 이렇게 돼서 대구에서 칠수 있을 겁니다 매년 이렇게 쳐 왔습니다 그 다음 영양사도 같이 봅시다 원서 접수 9월 8일에서 9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생사 접수 끝나고 그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영양사 국가 시험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사 논시험일이 12월 18일. 그러니까 한달 뒤쪽에 영양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 합격자 발표는 1월 2022년 1월 6일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위생사를 합격 통보를 받고 나면 은 기분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기분 가지고 영양사까지 한꺼번에 합격이 됩니다. 될 확률이 내가 생각할 때 9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양사 시험 과목에 위생사 시험 과목이 거의 80~90%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생사 합격하면 영양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자, 다 합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게 환경위생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이 뭐냐 얘기에요 자 환경이라고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나 주변에 있는게 모든 것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인데 우리는 식품영양 전공이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을 초점을 관심영역으로 뒀다면 그 먹고 마시는 것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에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 물, 토양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망라되어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은 인체에, 인체에 해를 줄수 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해와 유해라는 단어 두 가지는 구분하고 들어가자. 자, 유해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hazard 그래요. 위해성은 risk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유해성은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인체에 해를 줄수 있는 성질일까? 그러니까 독성 물질, 독건물이라고 예를 든다면, 인체에 해를 줄수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 얘기를 우리가 유해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예로서 뭐 유기염소나 뭐 수원 이 자체 유해합니다 해줘도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독성물질이 있더라도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가 얼마나 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람에게 노출되어가지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양을 갖다가 우리가 위해성이라는 용어로 risk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래서 영어로 hazard risk인데 우리말로는 유해성 위해성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 그러면 여기에서 위해성이라는 얘기는 자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성 플러스 사람에게 노출된 정도를 함께 고려를 해서 양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노출이라고 그러는 것은 양뿐만 아니라 농도, 저, 시간 개념이 포함이 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유기염소가 유해합니다. 독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람에게 얼마나 해를 입힐 수 있느냐? 그 노출된 양 농도 포함해 가지고 시간 개념 다 포함해서 위해성을 평가를 합니다.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유기 염소 이런 것들이 그냥 인체에 해만 주느냐? 인체에 해 주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소독을 할수 있는 소독제로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잖아 지금 결국에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유력한 물질들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에탄올 그것 가지고 커버 못하는 것도 유기염소 이쪽에서는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유해성 위해성 가지고 있지만 은 인체가 필요 인체 우리가 사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대기환경 우선 봅시다. 자, 우리가 공기 숨쉬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지표에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게 올라갈게 쭉 올라가면 약한 몇 메타 위에 가면은 이와 같이 대류권이라는 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층권이 있고요. 중간권이 나오고 저 위에 열권이 나옵니다. 그럼 높이 올라갈게요. 우리 중심,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이 대류권이 한몇 메타 정도까지가 대류권이냐 하면은 자, 옆에 대류권. 약한 11km까지가 대륙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륙권 영역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한 100m를 올라가면 0.6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갑니다 자, 지금 기온도 보이죠?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가다가 대륙권 경계면에서는 그냥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성천권이 한 50km 정도 되는 성천권까지 계속 기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50km 정도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권으로 가면은 중간권 한 80km, 50에서 80km 권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80km 위쪽에는 이제 열권이라고 해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위쪽에 대기 환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봤고, 지금 보시면 저 위쪽에 열권에 500km 이상에서는요, 한 1200도 정도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인공위성이 500km 권역 우리가 뭐 달나라 갔다 뭐 화성 탐사 보내고 이 권역 다 지나서 나가죠. 그럼 되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이 온도 이상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돌아올 수 그러면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있는데 자, 이 권역을 우리가 한번 봤고 자, 성층권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층이 나타납니다. 약 25에서 한 35km 영역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자, 이 오존층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좋은 일을 해 주고 있느냐? 좋은 일해 주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없다면은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아주 인체에 해로운 그런 아주 뭐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 밑으로 아주 짧은 파장의 빛을 걸러 주지를 못합니다. 차단시켜 주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거기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한 11km 정도까지가 대류권입니다이대류권 내에서 모든 것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바람이 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영역을 뚫고 지나가면 은 사실은 밑에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위에는 아주 청명한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존성이, 성성권의 오존성이 여기에 보이죠?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뭐, 인공위성 이 정도 영역 뚫고 가고, 저 위쪽에 가서, 오로라, 전리층, 뭐, 성천권에서 오존성이 하는 역할, 뭘까? 한번 생각하시고, 자, 오존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겁니다. 산소 원자가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O3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산소는 O2고, 이거는 O3입니다. 자, 보시면은, 분포가 약 지금 고도 한 20km에서 뭐한 30km 이 영역에 좀 농도, 농도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자, 냄새는 약간 풍기는데 마늘 냄새가 납니다 오존이 그 다음 특유한 냄새 때문에 그리스어로서 오제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냄새를 풍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디에 이용하냐 우리 오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만, 오존을 발생시켰어. 천연물 구조 연구나 상수도 살균에 뭐 염소소독 대신에 고도 정수처리를할때 오존을 씁니다. 뭐 폐수처리에도 씁니다. 그 다음 기타 어떤 뭐 탈취 등에 사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화력을 이용을 해서 살균이 가능합니다. 살균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오존이 에 많이 발생되어 있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햇빛에서 오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창 햇빛이 강할 때 오존 주의보 내려서 가능하면 외출하지 말고 집안에 머무르세요 이런 경보가 나오죠 그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대기 환경에 봐야 될 부분이 공기, 뭐 온열 환경, 온열 지수, 기압, 기후 뭐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걸 잠시 내용을 하고 문제에 들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공기에 공기 속에 있는 농도, 공기에서의 농도 표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원칙은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기 때문에 요 자, 기체는 부피 대 부피 퍼센트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공기에서 그냥 퍼센트 이렇게 해놓고 단위가 없다 부피 대 부피인지 뭐 무게 대 부피인지 뭐 단위가 없다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는 부피 대 부피 퍼센트 농도구나 아니면 ppm농도구나 ppb농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단위를 붙여주는 걸 습관화하면은 혼동은 더 없앨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체액실 때는 원칙이 뭐였습니까? 무게대 무게퍼센트입니다이 원칙에 벗어났을 때는 꼭 필히 기록을 하세요 무게 대 부피 퍼센트인지, 뭐, 부피 대 부피인지, 무게 대 무게인지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공기 속에 있는, 자,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의 농도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거 나타나는데, 부피 대 부피 퍼센트가 원칙인데 만약에 부피 대 부피 퍼센트가 아닌 단위를 썼다면 꼭 필히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질소가 부피 퍼센트로 약 78.09%를 차지합니다. 산소가 20.95%고요. 아르곤이 0.93%고 CO2 이산화탄소가 0.03% 자그 다음 기체를 다룰 때 표준상태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표준상태는 0도시 1기압입니다 0도시 1기압을 표준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 되냐 하면은 약 28.84가 됩니다 요 기록을 좀 하세요 28.84 공기평균 분자량이 28.84 됐습니까? 그러면은 밀도로 따지면은 1리터가 약 1.293g 정도 밀도값을 나타냅니다. 자 왜냐하면은 문제에 각, 자주 이렇게 농도관계에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농도변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공기평균 분자량이 28.8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소 경우에 자, 질소는 n2 분자식을 쓰면 n2잖아 그죠 그러면 질소 원자량이 14입니다 그러면 N2니까 14 곱하기 2 하니까 28이 얻어져요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산소 같으면 산소 O2입니다 산소 원자량이 16입니다 16 곱하기 2 하니까 32다 아르고는 40이고요 분자량이 CO2는 탄소 1 2 산소 16 곱하기 2 해서 44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기평균분자량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자, 질소 분자량이 28입니다. 공기평균분자량 28.84보다 값이 작죠? 이 얘기는 질소는 공기평균분자량보다 가볍다 이 얘기입니다. 가벼워요. 산소는 얼마입니까? 32지요. 28.84보다 무겁지요. 그렇죠. 무겁지 않아. 나머지 아르곤도 무겁고 이산화탄소도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공기 섞여져 있을 때 아래쪽으로 깔아앉는다 깔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질소가 부피, 부피 대 부피 퍼센트로 78.0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기 평균 분자량보다 값이 적어요, 가벼워요. 그러면 무게 퍼센트로 하면은 78.09보다 값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자, 이렇게. 부피 퍼센트 곱하기, 자, 분자량을 나누기 평균 분자량 28.84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값 계산하면은 자, 이 무게 퍼센트 퍼센트 값이 나와요. 그러면 질소는 부피로는 78.09%지만은 무게 퍼센트로는 75.82%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산소는 부피로는 2 0 9인데 무게로 바꾸면 은 20.95보다 높아지겠죠 얼마만큼 20.95 곱하기 곱하기 32 나누기 28.84 하면 은 답이 얼마일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가 부피 퍼센트로 20.95%인데 무게 퍼센트로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옵니다. 얼마 나올까? 계산해 보세요. 그 문제가 문제에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군집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실내 공기에 변화가 옵니다. 왜? 우리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습도도 높아지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두통, 구토, 메스움 현기증, 뭐 불쾌감, 식욕부진 등을 유발하는데, 이걸 우리가 군집독이라는 용어로,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 변화로는 온도, 습도 증가하고요, 화학적 변화로는 이산화탄소량 증가, 산소 감소, 악취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호흡에 필요한 성인이 일일 필요한 산소량은 600에서 700리터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피로 환산을 하면 약 13킬로리터입니다. 킬로리터를 큐빅메타, 세제곱메타와 같은 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러13 큐빅메타. 혹은 1 3킬로 상당한 양이죠 숨안 쉬고 5분 견딜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숨을 안 쉬고 산소 공급이 안되면 은 가장 먼저 타격받는게 뇌세포잖아 그렇죠 뇌, 뇌가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농도 관계에서 우리가 7%, 10% 두 가지 지점을 머릿속에 좀 담으십시오. 자, 7, 10%. 자, 산소가, 산소가 만약에 7% 이하 농도이다면은 질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10% 이하면은 호흡 곤란이 옵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가 7% 이상 존재하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10% 이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나타나면 요 질식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 그 질식 그 다음 호흡곤란 영역 7% 10%를 기준으로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다음 그래서, 이산화탄소 실내 오염 기준이요, 1시간 평균 1000ppm, 농도로 나타나면 0.1%입니다. 자, 0.1%, 이산화탄소가 1000년 상태에서는 0.03%, 다시 말해서 300ppm입니다. 그런데, 실내 오염 실내에 모여가 군집독이 나타날 정도 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 이상 올라갑니다. 1000ppm. 농도로 퍼센트 농도로 0.1%입니다. 그래서 자 실내 오염 기준이 0.1% 1000ppm이다. 그러면은 이 1000ppm 이상 올라간다면은 방법은 환기해라. 환기해라. 자, 그 다음, 일산화탄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헤모그로빈하고 친화력이에요. 산소보다 이 300배 큽니다. 그러면 산소하고 헤모그로빈이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있다면은. 우선적으로 결합을 해 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에 연탄가스 뭐등 이런 중독에 의해서 생명 잃어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 기온, 기습, 기류 뭐 복사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온을 온도를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재울 수 있습니다. 온도계 어떤 종류가 있느냐? 수온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그다음에 온도 습도 동시에 재울,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아스만 통풍 온습도계. 그다음에 자기 온도계. 그다음에 측정은 배격상에서 한 1.5m 높이에서 직사광선을 피했는 배격상자 내에서 측정하라 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문제 연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적정 온도는 몇 도이냐? 자, 실내에서는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침실은 한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병실은 조금 높아요.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자 이것이 적정 온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습도를 다른 말로 기습이라는 공기 기자 습도 습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속에 있는 습, 그러니까 수분양이겠지 그죠 자 수분양을 우리가 두 가지 단위로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뭐냐 하면은 절대 습도, 상대 습도라는 용어로 습도를 나타냅니다. 자, 절대 습도는 글자 그대로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구해가지고 절대 습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습도보다 상대 습도를 많이 씁니다. 자, 왜냐하면 상대 습도는 이제 포화습도, 100% 포화될 수 있는 습도량분의 현재 절대습도량, 절대습도량을 포화습도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우리가 상대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에 대한 문제, 그러면 습도는 에, 우리가 조금 쾌적하게 살뭐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의 습도가 40에서 한 70%입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습도가 어느 정도 될까? 요즘 뭐 온도 습도, 뭐 자외선 지수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도 한 40에서 70 영역 되는지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바람, 기류 얘기입니다 자 기류는 왜 발생이 되냐 기압하고 기온차로 바람이 만들어집니다 자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쾌적 기류는요 약 1초에 1m 정도 속도 되는 이 속도를 쾌적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쾌적기류 자 이거는 바깥에서 얘기고 실내에서는 이 정도 값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듭니다. 외부에서 얘기고 바람이 한 1m포 초당 한 1m 정도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게 돼요. 너무 세면은 아니면 너무 바람이 없어도 쾌적을, 쾌적한 느낌을 느끼고 어려워요. 자, 그때, 자, 바람이 한 0.5m p s 정도 되면은 불감기류에요. 바람은 불더라도 사람이 잘 느끼질 못해요. 이걸 불감기류를 0.5m p s 그 다음 0.1m p s e 될 때는 바람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평을 합니다. 이걸 무풍이라고 얘기하죠. 무풍. 그러면은 바람의 기류를 측정하려면은 풍속계 쓰면은 됩니다. 회전형 뭐 풍차 풍속계 이런 풍속계 쓰고 그다음 또쓸수 있는 게 풍속이 아주 작고 풍향이 일정하지 않을 때 실내에서 기류 측정이 가능한 게. 카타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카타 온도계. 자, 뭐, 근국 카타, 습구 카타, 그러고 한데, 카타 온도계라는 걸 가지고 실내 기류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 복사열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복사열은 흑구 온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발열체로부터 제곱에 발열체로부터 제곱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온도가 감소한다. 뭐, 복사열. 자, 카타 온도계 방금 얘기했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온도계가 아래쪽에 뭐 구부가 있고, 위쪽에 보면은 눈금이 두개 눈금이 보여요. 자, 최저 95도 패러나이트 화씨. 최고 100도 페르나이터. 100, 그 다음에 95도. 화씨 100도와 95도 최저, 최고 눈금이 기록되어 있는 온도계가 지금 얘기하는 카타, 카타 온도계라는 온도계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풍차, 풍속계. 바람이, 바람의 속도를,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이팔란개비입니다팔란개비그 다음, 복사열을 착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흑구 온도계, 안쪽에 온도계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동판을 가지고 씌워가지고, 동판 바깥에는요, 어, 색깔을 흑색,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복사열을 쉽게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에 온도계에서 온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슨 온도계입니까 흑구온도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감각온도라고 그러는 온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글자대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온도입니다 자 현재 30도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30도 다 느낌을 다 전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 인체가 느끼는 온감은 우리 체온이 있습니다. 이 체온이 체온의 열이 발산되는 것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자, 습도가 지금 현재 30도인데 습도가 현재 만약에 90%다, 80%다, 7 0 60% 습도에 따라서 느낌, 온도, 느낌, 감각 온도 확 달라집니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온도 높고 습도 높으면은 이거는 막 정말로 견디기 힘들죠. 근데 습도만 좀 낮춰보세요. 좋은 느낌 그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프리카, 뭐, 저런데 한 40도, 뭐, 40 몇도 올라간다? 거기에 습도가 낮아요. 습도가 높으면 못 견디지. 그죠? 그 다음, 자, 온도, 습도, 같 동일하더라도, 바람이 좀 불어주면 어때요? 부채질이라도 하니까, 시원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도, 바람,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체가 느끼는 감각,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자 감각 온도라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까? 자 이렇게 정의합시다. 자 감각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온, 기습, 기습하는 게 습도 얘기입니다. 기동, 바람입니다. 이 삼자 관계가 인체에 주는 온감이 그 공기의 감각 온도이다. 자, 검사 공기와 동일한 온감을 가진 포습, 습도 100%의 정지 공기의 온도를 의미하고 화씨 또는 습씨로 표시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조건이 이거란얘기예요 습도 100%일 때그 온도에서 느끼는 감각 온도를 우리가, 자, 감각 온도라고 정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습도몇 퍼센트일 때? 백 퍼센트일 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검사 공기가 65도, 화씨 65도에 포습 정지 공기와 동일한 온감을 가졌을 때, 자, 이제 얘기에는 습도가 얼마일 때? 100% 포, 포화 습도일 때. 됐습니까? 그 다음, 공기, 공기는 언제? 공기 흐름 없은 정지 공기일 때. 100% 습도에서 정지 공기일 때그 온도를 감각온도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웃음> 나중에 문제하고 가지고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자 공기냉각력이 어떻게 뭐에 영향을 받느냐 당연히 공기냉각력은 F는 펑션에서 함수관계다 이런 표시예요 기온과 습도와 기류의 함수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냉각력을 자 칼로리포제곱센치 단위 면적당 단위시간 1초당 칼로리포제곱센치 그 다음에 세컨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기 냉각력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 체온을 빨리 식혀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카타 온도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앞쪽에 받는 카타 온도계 나왔죠? 그거로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타 냉각력 체 표면에서 직접 열을 방출할 경우 주위 공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열이 잘 방출된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이해가 좀 힘들다? 아마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수증기 발산에 의해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에는 주위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잘 방출된다. 자, 이 내용이 아마 읽어 보면은 지금 자기 것으로 안 이해가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안될 수가 있는데 뒤쪽에 우리가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얼음이고요. 이게 물이고, 이게 수정기 기체입니다. 얼음이, 물로서 얼음이 녹습니다. 녹을때 필요한 열 열이 융해열 혹은 뭐 거꾸로 하면은 물에서 얼음이 된다면 응고열이 됩니다. 킬로그램당 8 0킬로 a 로리 여기 대문자로 써놨는거 소문자로 다 바꾸세요. 대문자로 라지케이 쓰는게 없습니다. 자, 그램당 8 0 그램당 8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얼음을 얼음 1그램을 녹이려면은 80 1그램 당8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물 1그램을 수증기로 내보낼 수 있도록 기화를 시키는 데는 1그램 당54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80, 540. 자, 지금 우리가 땀을, 땀을 흘려서 체온을 식히겠다. 자, 요 영역입니다. 그렇죠. 땀을 수증기로 내보낼 때540 칼로리 에너지를 뺏어가지고 열을 뺏어갑니다. 열을 뺏어 가는데 이 열을 어떻게 하면은 열을 잘 뺏어 갈수 있느냐 그럼 열이 잘 뺏기려고 그러면은 바깥에 바깥에 열을 뺏어 가는 내 주변의 공기는 습도가 낮고 온도가 낮으면은 잘 뺏어 가겠죠 그렇잖아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은 수증기 발생이 잘 되기가 어렵잖아. 그니까 러 바깥쪽에, 바깥쪽에. 자, 우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하면 수정기로. 수정기로 보낼 때 우리가 체온을 그만큼 뺏어가지고 나가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은 잘. 체온 체온을 낮출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관계니까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좀 풀고 하면은 될 거니까 일단 자 그렇게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 쾌적도표라고 그러는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이건 어디 미국 남방 학회에서 남방환기학회에서 어, 실험을 했어요. 실험했는 것을 가지고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은 쾌적대가 나타나고 쾌적선이 나타날 겁니다. 자, 쾌적대는 50% 또는 그 이상 다수의 사람의 쾌적감을 줄수 있는 감각온도선 범위라고 정의를 했고요. 쾌적선은 쾌적대 중 최, 최대, 거의 대부분 다수 사람들이 쾌적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온도선. 아까 감각 온도 했잖아, 요 그죠? 사람이 느끼는, 느끼는 온도입니다. 어찌됐든지, 쾌적대 쾌적선. 쾌적선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쾌적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표로서 이렇게 실험 결과로 도표가 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좌측이 근구온도고요 여기가 우측이 습구온도입니다 온도계 두개에 하나는 그냥 두고 하나는 습구온도계는 거즈를 해가지고 정유수에 담궈놓으면 습구온도계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갓. 이 선, 이제, 온도인데, 이 경우에 상의를 입었을 때 가벼운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그래프화 했는, 자, 이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 근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의 그 수치를, 수치를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켰는 이 부분이 바로 쾌적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보시면은 이쪽이 기류 바람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다그래프했놓 거예요. 여기에 보면 기류입니다. 그러면 기온, 근구온도, 습구온도 관계에서 습도, 그다음 에 여기에 바람, 기류, 요세 가지 요인이 이 그래프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쾌적대라고 그러는 요 부분이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는 한 50% 정도 사람들이 쾌적감을 느낀다 이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점선이 쾌적선이에요 이 점선에 있는 이 점선에 해당하는 자. 이 조건에서 거의 100% 사람들이 쾌적감을 느끼더라. 실험에서 구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 신체가 정확히 일치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 자료 정도입니다. 자, 이때 이제 실험에서 이겁니다. 아까 이게 이걸 어디에서 뭐로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카타 온도계 가지고 카타 온도계 100도와 95도 화씨 그 온도계 그 온도계 데이터 이용하면요 기류 기류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문제 가지고 다시 봅시다 자 그다음 온열 지수에 특히 오늘 같이 불쾌지수가 높다 불쾌지수 어떻게 구하냐? 자 구하는 식이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자, 우선 근구 온도 T, T 프라임 습구 온도입니다. 근구 온도, 습구 온도 두개의 온도만 딱 가시면요, 습씨로서 계산을 하면은 0 7 2 곱하기 근구 온도계 습구 온도계 두개값 더해가지고 0 7 2 더하고요, 40.6을 더하면 은 불쾌지수값이 나옵니다 화씨로서는 밑에 식을 쓰세요 0.4 곱하고 15를 더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는 온도만 관여되어 있지 바람, 기동은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온도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불쾌지수 많이 사용하는 지수입니다. 자, 그래서 불쾌지수 계산해 보고요. 자, 70이 나왔다면 한 10%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5가 올라갔습니다. 75입니다. 절반 50% 사람이 불쾌감을 느껴요. 5가 또더 올렸습니다. 80입니다. 저는 100%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불쾌지수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85 이상 나왔다면은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우리 발표되었는 온도, 아, 습구 온도계 온도를 모르네. <웃음> 자 이거. 근구 섭구 온도계 온도만 알면 금방 계산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실험할까? 을 실험은 실험은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온도계 온도계만 여기에 갖다가 두면은 한뭐 평형에 이르는 시간만 지나면은 바로 계산이 될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온도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가지고 올게. 오늘 견딜만 해요? 어때요? 뭐, 지금 이 정도 같으면, 뭐, 대구 날씨에 쾌적한 상태 아니다? 음. 여거 그거 나오죠? 그거 나오자. 음. 자, 그 다음. 이거 하고, 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빛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빛이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비지벌 영역이 약 400에서 한 800나노메타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광선 영역. 자, 가시광선 영역보다, 자, 여기 가시광선을 한번 봅시다. 400나노메타에서 800나노메타 그런데 800나노메타 영역이 우리 육안으로 적, 적색입니다. 빨강색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하는 무지개 색깔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빛입니다. 그럼 빨강색이 적색이고 이 보라색이 자, 자색, 보라자색 그럽니다. 그러면 빨강영역 바깥쪽에 적외선 보라 영역 바깥쪽에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울트라 바이올렛트 해가지고 u v 그럽니다. UB 크림 바르죠? u v 그 다음,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이 병원에 가서 흉부 뭐 이런 X-ray 사진 찍죠? 그 X-ray입니다. 그 다음 엑스레이보다 더 짧은 파장의 감마선, 이 우주선입니다. 여러분들 엑스선도 사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유비만 자외선만 해도 피부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짧은 파장의 빛은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빛입니다. 핵분열 일어나고 일어는 방사능 만드는 게이 감마선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엑스레이, 아, UV 자외선도 사실 해로운데 이 안쪽으로 더 짧은 파장의 빛은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피할 거냐? 그 다음, 반대편으로 갑시다. 적외선입니다. 인프라레드 해서 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외선. 적외선보다 더긴 파장의 빛이 뭐, 라디오파, TV, 뭐 FM, AM, 뭐 이런 라디오파. 그 다음 이것보다 뭐, 더긴 파장의 빛. 자, 이런 것들이 다 빛입니다. 이빛 중에 우리가 관심 영역 가졌는 게 방금 받는 가시광선, 그다음 적외선, 자외선 자, 이 정도를 한번 보자. 근데 자외선이 약 200에서 400 나노메타인데요. 자 200에서 290 나노메타 영역은 거의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줘야 우리가 피해를 입질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존층하는 역할이 200에서 290나노메터 영역의 자외선을 거기서 차단을 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오존이 차단을 해 줄까? 그 메커니즘이 뭘까? 그냥 차단해 준다만 끝이 아니고 그렇죠? 관심 가질 수 있죠? 오존층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290까지가 아니고 살균력을, 살균력이 240에서 290 나노메타 영역이 아주 강한 살균력을 가졌는 자외선이, 자외선이 살균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도마와 칼, 뭐, 이렇게 자외선 램프에서 조여주는 우리 자외선 소독기 많이 쓰고 있죠 구급니다 240에서 290나노메터 이 살균, 살균력 이용합니다 그 다음 280에서 320나노메터 영역에는 이 도노라선이라고 이름해서 햇빛 조여서 바이타민 D 합성을 한다고 하는 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외선 무조건 안 돼. 이거 아니죠. 필요한 영역이 있죠. 너무 많이 쪼이면 건강이 나쁘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 적외선을 봅시다. 적외선780 혹은 800에서 3 0 0 0나노메타 영역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열선이라고 해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열선 그 다음 쉬었다가 쉬었다가 합시다